자, 오늘의 침대 전쟁.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. 제가 기가 막힌 생각이 났습니다. 저는 왠지 좀 천재인 것 같아요. 어? 야! 야! <놀람> 아, 정신사납게 뛰다니길래. 아! <놀람> 그리고 제가 오늘 보게 되면은. 그만해, 이씨! <놀람> <놀람> <놀람> 나또 해보고 싶어, 이씨! 아니, 뭐야, 토끼가 아니라까봐 아주 그냥. <놀람> 바로 시앤이눈 마주치니까 치는 것봐 자! 보면 침대 자리가 없어요 예, 네, 그죠? 제가 귀찮아가지고요 룰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<웃음> 그니까 러 보게 되면은 여기에 침대가 7가지가 있어요 저희 숫자만큼 그래서 맨 처음에 만약에 파란색이 나왔어 그럼 빗소리 어? 연비 나왔거든요? 여기에 보면은 맨 첫줄 돌 128개 그 다음에 고기 64개 요걸 들고 서바이벌로 어바이벌입니다. 바꿔서 여기서부터 지어 나가는 거예요 오 하지만 지금은 연습게임이니까 다시 넣어놓는거죠? 캐빈님 그냥 할건데요? 아내 다시 넣어놔야됩니다 제 침대가 잘못 들어가있었어요 저 자홍색 침대 아니고 보라색 침대 써야되거든요 연빈님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냥 보라색으로 바꿔 침대만 귀찮으니깐요 아 아이템 <웃음> 바뀌었으니까 다시 해야돼요자 아! <웃음> 그러면 지금부터 본편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다 서바이벌로 일단 캐빈 나오면 주작임 아, 아. 오오... 오오... 라미 라미가 그럼 128개 가지고 그다음에 고기 64개 가지고 이제 어, 어 출발. 자 그다음 두 번째. 카메라에 번쯤. 안 잡히겠는데. 어어 어, 나다. 아, 오? 예스. 아... 예스. 자 다음 그냥 뽑으시죠. 전 출발해야 되거든요. <웃음> <오, 웃음> 어, 나다. 저도출발겠 어, 뭐야 이거. 나 나도 낡아. 낡아 뽑아야지. 아 투디네. <웃음> <웃음> 잠만나내칸 네 누구 네. 지 보고 갈래. <웃음> 다음 아한 편이네. 어어 자마 연비 빗솔 중네칸 여덟 아, 칸이거든요 근데. 야 이거. 이건... 아,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도 <웃음> 네분 남. 케빈님. 네. 비일 편승하는 거안 되죠. 안 됩니다 안 됩니다. 합석 안 될까요? 합석? 안 됩니다 합석 안 됩니다. 라미님. 네. 중간 지점에 공간이 많이 남으시는데. <웃음> 야구걸 하지 말고 그냥 해내 <웃음> 칸. 아내 칸으로 뭘 해. <웃음> 어? <웃음> 내칸 어디서부터 시작해. 핏소리 <웃음> 겁나. 요요한 칸만 쓰... 아 됐다 됐다 치하라 <웃음> 아, 치하라. 저는 끝났습니다. 와 일렬로. 근데 <웃음> 침대를 설치하시고 깻모를 해서. 그 침대 설치된 두칸 빼고는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미사님 <웃음> 저기 바로 보이네 이게 뭔 배치래? <웃음> 지금 5초마다 한 번씩 지금 랜덤템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어 요렇게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어 일단 물 나오면은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<웃음> 벌 모양 <웃음> 혹시 아이템이 같은 아이템으로 나오나요? 다른 아이템으로 나오나요? 각자 다른 아이템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, 예. 굉장히 빼어합니다 빼어해요 지금 떨어져 있는 칸 수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빼어 하다고요? <웃음> 야, 활 하고 화살 나오기만 해아 위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 누구냐 아, 진짜. <웃음> 아, 여기서 막 쓰레기 떨어지네 그럼 이것도 보내 줄게. 연비야. 아 에이. 에메랄드 <웃음> 한개 왔네. 띠닉. <웃음> 어, 예 슬라임 블록 하나 설치해 놨거든요. 잘 떨어져 보세요. 어, 야 이거. 어, 연비 컷 바로 할수 있게 있겠... 진짜 해도 돼? 음, 와 봐. 진짜 한다. 진짜? 어, 해 봐, 해 봐. 진짜 해? 진짜 해? 해봐, 해봐, 너 진짜 끝나너말 잘해라. 해봐. 진짜로? 뭐 도발했다 이거지. 바로 <웃음> <생활을> <웃음> <덥세히> <웃음> <보즈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. 띠로리. 띠로리. 띠리띠리 띠리리 t 와! h well, s 아, r 아 y I 트단아씨체 c 님 보트원 감사합니다 <웃음> 어. 누나. a 어? 잘 받아요. k 응? I 사가 내가 지금 던진 쪽으로 딱 붙어요. I 브림, w a 림이잖아 <웃음> 아깝게 아아아아아 아아 각도 완벽했는데 <웃음> 은비야 복수할거 줄게 여기 <목소리> 아나 쓰레기 다먹고 진짜 와 네더라이트 레깅스 그래 나왔어. 쓰레기 아니야 이번엔 좋은 쓰레기 야야 근데 너는 너무 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? 너만 <웃음> 보인단 말 드디어 널 사랑한단 말이야 <클> 나 근데 옆에 뭐가 너무 많아 쓰레기가 개 무시하는 거 이 양물고 뭐시 어떻게 너만 보인대잖아. 아, 킬 났다. 어, 아, 안녕하세요. 이거 저무 버려. 죽여 버려 저거. 저거. 아마지아 아. 아, 어, DC 부족했네 어, 뭐야? 몸이 바뀌어. 야, 야, 그만 내고 노려 <웃음> 형. 내꺼 그만 놀이라고. 어, 형아 올라. 어, 안아 줘요. <웃음> 나는 새 <웃음> 안녕하세요, 팬시. <팬씨. 웃음> 아니, 미치겠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어디 아, 가는 계세요, 길이세요? 아, 예. <웃음> 이 미쳤다. 아! <웃음> 우와. 우와, 갖다 박았어. 우와, 저 어떻게? 저게. 대체 잠 대체 무대참사다 대참사다. <목소리> 대참사야, 대참사야 어 근데 근데 연비네박아박아요 아니요. Oh, t a 가 a 가야돼 a 가야 돼. a Tarawa, Tarawa, Tarawa, t a r 하 w a Tarawa, Tarawa, t a r a w 지 Tarawa, Tarawa, t a r a 에이.. 눈 그렇게 뜨지마 <웃음> 아 한편이 컷할까 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그딱 말했어 그밑다 밑에... <웃음> 응, 위... 위에서 모르는 애로 온다고 계속 치면 <웃음> <웃음> 지금 모르다.. 여러개다 지금.. 어? 오이씨! 오이씨! 뭐야! <웃음> <웃음> 와 와씨 아, 와. 근데 우리 밑바닥 인생 세명이 동맹을 해야돼 그래. 기하그 음. 주크 박사나 더 필요 없으세요? 어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잠깐. 하지 마. 하지 마. 아무래도 안 되겠다. 막 빡쳐서 올라온다. 빡쳐서 밑에서 <웃음> 올라와요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이로 와. 이로 와, 너네. 이로 와. 일로 와. 하지 말 <웃음> 하지 마, <웃음> 하지, 말래. <웃음> 하지 말래. 하지 말 하지 말도망가 하지 말 내가 하지 말랬지. 야, 얘네 다 어디갔어? 일로 하지 말랬지. 하지, 하지 말, 하지, 하지, 하지 말랬지 내가. 내가 안 할게요, 안 할게요, 안 할게요. 안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거? 뭔 소리야? 야 무이전, 뭐 이상... 야 워든이다! 워든을 어? 왜 불렀어? 워든을 누가 어? 불렀어? 아니 도라이아야 워든을 왜 불러? 워든, 워든, 워든 난스 내려? 네. 아! 어, 워든이야? 근데 나 어떻게 올라가 한패나 눌러 좀 드릴게요. <웃음> 제발 올라가. 편하안하는 거. 아, 아! 아, 아! 아! 어, 든아졌다든떨어졌다뭐든떨어졌다 나무 좀 캘게. 뭐하세요? 이어줘? 아니 아니 아니. 뭘 뒤에, 이어서 뒤에, 말아야 내자리인 어디가 없네. 어디서 내? 거안 <웃음> <웃음> 어, 돼. <돼요>. 속살이 <웃음> 형 <웃음> 속살이 <맞지> <웃음> 형, 그러지 마요. 속살이 나아 맞잖아. <웃음> 되게 부끄러웠어 방금. 아니다! 아하하하하하하하하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너네 네 명은 왜 평화롭냐? <웃음> 여기 야, 싸우잖아? 진짜 이거. 개판이야 야, 개판이야 야, 그냥 이거. 다 죽는거야 지금 생존기 아니었어요? 생존기 <웃음> 뭐야? 아편아 예 어떻게 뭐 신분상승에 뭐 계단을 한번 내려줘 볼까? 예 밧줄 한번 내려주십시오 여봐 어떤데? 이게 와 송수다. 송수다. 송수다. 송수다. 는다 송수다. 송수다. 다송수수다 미친 자 송수다. 송수다. 송수다. 송수다. 지마다지마다송수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이겼어? 빗소라 <웃음> 어디까지 이져 있어? 올라갈 수 있어? 아 블록이 모자라 밥도 없어 한편에 형 배고프다 형도 아무거나 열어봐요 왜 스카이블럭 하고 있냐? <웃음> <웃음> 왜, 왜 스카이블럭 해? <웃음> 어 얘들아 나 지소 나왔어 우리 보을선 찾으러 갈까? <웃음> <웃음> 어 뭐야? 야 뭐야 얘네 언제 여기까지 올라 야 얘네 뭐야? 어? 야 막상 올라오면 아래쪽이 더 유리한데 이러면? 아 <웃음> <웃음> 나, 좀 무서워 응? 나, 약간 약간 약간 야 나, 나, 좀 무서워 이제 슬슬... 응?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다물들어 야 오지마 오지 뭘로 오지 했어 오지 뭘로 했어 안돼 미안해 나도 같은 편이 되어줄게. 내가 그동안 너희 생각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. 그럼 좀길좀 좀 이어주시죠. 응길좀 이어주죠. 여기 라면 이어아 그래 아 그래? 그러면 내가 길 이어줄게. 여기 내가 아니란 얘기지? 예 네, 그럼요 그럼. 어, 그치, 여기 길어 응, 응. 응, 응. 이어줄게. 이어줄게. 이어어줄게 이어줄게. 이 이어줄게. 이어이어면이어이 야, 진짜, 이거 야 이거 다 이어지겠다. 야 이거 그랜드 라인이다. 이거 그랜드 라인이 형성된다. 이거. 뭐 하세요? <웃음> 여기 따뜻해지라고요. 아 따뜻해지라고. 남편아? <웃음> 아 근데 나는 왜 태어나면 여기서 나냐아나 <웃음> <야, 야, 진짜. 웃음> 대나무 심어주려고 대나무. 그냥 오지 마. 그냥 <웃음> 대나무. 아 그냥 오지 아, 말라고. 나라, 뭐지, 주려고대 get you. I love 알 h a 알았어 n a s 시에나 시 o 나 d 든 n 든 o 든 d 든 n 디 o 야 워든 저 w 태어났어 라미네 망했다 야 라미 계속 죽는다 근데 저기 우리 집까지 안와나 지금 밑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o o 로안 끌려 한 o 아너 s o p